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의 골목 맛집 자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장다리 곱창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좋아하는 곱창 완전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 곱이 뭐이게 많아요 안에? 왜 이렇게 맛있어? 제가 그동안 먹어본 양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다고이 꽉꽉 차있어요 <웃음> 눈물 나것 <났을> 같아 <웃음> 너무 맛있어. 자 기본 밑반찬 구성입니다. 부추무침에 기름장, 쌈장, 간, 음, 천엽, 파김치, 오이, 고추, 당근, 마늘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찬입니다. 예, 이거는 양. 이제 양. 양. 위. 네. 대창 대창 물건 창자네 요거는 막창 이게 막창 네 요거 요거 마지막 막창 네 이게 곱창이야 곱창 이거 이거 봐이곱좀봐 이야 이거 뭐야 좀 봐.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곱창을 쓴다고 네네 다 보는 데서 다 쭉쭉쭉쭉 까가지고 오는 어... 거야 우리... 아 근데 아니 옆에 대창도 네 두께가 다르다 근데 장다리의 가장 무기는 어떤 음식이죠? 이 안에서? 우선은 곱창이 우선이지 어... 곱창에 다른 것들은 곱이 아니잖아 아무렇게 다루어도 되지만 이거는 아무렇게 다루면 이 곱이 다 빠진단 말이야 이 곱이 빠지기 때문에 얘는 애기 다루 해 아. 제일 아주 조심조심 그리고 그래, 양도 다른데요? 두께도 뭔가 네. 너무 좋고? 그럼 이 양이 이렇게 두꺼워야 이게 양이지 네네. 야, 이거 안에 곱, 들어간 것 봐. 음, 뭐. 야. 야, 뭐. 야,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니, 곱이 뭔게 많아요, 안에? 응. 가득 찼는데? 저 이렇게 곱만은, 곱창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진짜 고기. 진짜 뭐, 고소함의 끝판왕. 너무 맛있다. <웃음> 야, 아, 저는 대창 좋아하거든요? 야, 근데 이런 곱창이라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고비나 이렇게 말리는 거 진짜 찐텐으로 처음 봤어. 봐봐, 아니 이게 다 고비 꽉꽉 차 있어요. 야 바로 해서 한번. 아, 이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거 먹어볼까요? 지금 좀 어떤 게 양으로. 응, 양. 양. 아삭아삭. 자양야 두께 봐너왜 <웃음> 그래 <웃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나는. 오히려 좀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두껍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워 야. 제가 그동안 먹어본 양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진짜로 아 이게 양이구나 내가 알던 양이 아닌데 이거는? 어, 이제 대창도 먹어도 되죠? 야, 대창. 자, 여러분들, 좀 들어와, 들어와. 난 약간 이 정도 익힌 게 제일 좋거든. 내 사랑 대창. <웃음> 눈물 날것 같아 <웃음> 너무 맛있어 <웃음> 이 대창의 껍질이 바삭하면서 그 고소한 대창의 기름 있죠? 그 육즙 그게 쫙 입안에 퍼지는데 야 이게 행복이지 싶다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러지? 고추 하나 딱 올려서 약간 이렇게 기름에 튀겨지듯이 익히는 이 맛이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더 고소해지고 맛있어지는 것 같아 대창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이것도 고추 올리고 고추 올리고 너, <웃음> 너무 좋아 이 기름맛. <웃음> <웃음> 아청고는 <번은> 준비. 네. <웃음> 어 양복 나왔다. 야또 뭐, 양밥도 좀느낌 다른데? 지글지글지글 <목소리> 일단 아까 말했던 그 좋은 양이 들어가서 이 식감이 쫄깃쫄깃한데 그 안에 이거 깍두기가 들어가서 또 아삭한 그 식감까지. 그게 목적이겠다. 네. 자. 자, 국물부터. 이 은은한, 뭔가, 이게, 톡 쏘는 그런, 칼칼한 맛이 있는데요? 나또 너무 매운 거 싫어하거든. 딱 좋게. 칼칼한 그런 느낌. 아거술 먹고 먹으면 짱이다, 진짜. 해장. 이거 술안주로 딱이다 너무 칼칼하다 오늘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장다리에서 특양구이, 대창, 막창, 소곱창 거기에다가 곱창전골, 양밥까지 아주 푸짐하게 많이 먹어봤는데요. 한우 소곱창은 안에 고비. 아주 가득 들었고 좋은 재료만 가져다 쓴 너무너무 고소한 그리고 쫄깃한 그런 곱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그 식감이 정말 좋았고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재료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대창이야. 두말할 필요 없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인데 역시나 대창도 너무나 훌륭했고 그리고 양밥은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중독성 있는 맛이었고 이 안에 들어간 양 쫄깃했으면서 깍두기가 또 아삭한 식감까지 들어가서 식감을 정말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그런 양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곱창전골은 살짝 그 매운탕 같은 그런 시원한 칼칼한 거기에 곱창이 들어가서 흥미가 느껴지는 곱창전골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계속 떠먹었어요 장다리가 TV 노출이나 이런 노출을 정말 많이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촬영을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식당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압구정 로데오 장다리에서 먹어본 곱창 리뷰 준호의 골목식당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